그리고 같은 시간, 나와 요루루는 미아가 만든 위조출입증으로 청소부로 위장해서 은행의 내부로 장입하는 거야 음... 아이 청소하러 왔어요? 여기도 닦고 여기도 닦고 응, 닦아닦아 응, 닦아. 안녕하세요? 신분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아 물론 있죠! 여기요! 오케이 들어가세요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아요. 아마 내계획도로라면 점심 시간이라 경비원은 한 명밖에 없을 거야. 아, 배고프구만. 아나 먼저 밥 먹고 오네메르나 우리까만 니까 맛있는 건 내가 다 먹을 거야. 메르나그 시간에 맞춰 당신이 CCTV 실 정비원을 제압한 후 미아가 만든 바이러스 USB를 꽂는다면 모든 시스템 시스템이 마비될 거야. 누구십니까? 여기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돼. 될... <웃음> 여보 CCTV를 마비시켰어. 응. 잘했어 CGTV가 마비되면 요루는 은행 점장실에 들어가서 작은 금고 안에 있는 열쇠를 훔쳐 그 열쇠가 있어야 은행 금고 열때 보안 시스템을 울리지 않고 금고를 열수 있거든 <웃음> 요루야 응딸 아빠가 망 보고 있을 테니까 빨리 들어가서 훔쳐야 된다 들려? 나 점장실에 들어왔어 어? 들려 점장이 자고 있는데 깨면 어떡하지? 에이, 그건 걱정하지마 아빠 말대로 전날에 은행 점장에게 고급 술을 선물했어 이게 무슨 말이야? 리아야 은행 지점장은 점심시간마다 혼자 지점실에서 혼자 술한 잔씩 마시고 한단다 니야 네가 은행 지점장님에게 세상에서 제일 독하다는 이 양주를 선물하려 한 잔만 마셔도 정신 못 차리고 쓰러질걸? 흠 <웃음> 어... 어이... 어이... 어, 어, 지점장님 아니세요? 에이... 맞는데... 누구세요? 아이 누구긴요. 여기 아이와의 은행에서 항상 잘 쓰고 있는 고객입니다. 아이 제 돈을 항상 잘 보관해 주셔서 고마워요, 지점장님. <웃음>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요. <웃음> 아이 드릴 건 없고 여기 제가 좋아하는 양주인데 나중에 심심할 때한 잔씩 하세요. 제 선물입니다. 아유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웃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웃음> 아이 뭐리빨려저희희 이제 제부잖잖요요럼 <웃음> 이만 어휴, 조심히 가십시오 그독리 술을 마셨으니 절대 못 일어날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해 아파요. 믿고 있었다고 젠장 열쇠다 어 엄마 어, 딸그 열쇠를 엄마한테 줘 응. 이제부터는 위험하니까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먼저 은행 밖으로 나가있어. 네 엄마. 엄마도 몸조 심해요? 걱정마 딸. 응. 어? 아빠 큰일났어요. 아빠 쪽으로 경비원들이 가고 있어요. 뭐 요루는 아직인가? 어쩔 수 없지. 어. 어이, 당신 뭐야? 아, 저 여기 청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청소구거 아니니까 다른 곳 가서 해라. 아이고,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이라서요. 얼른 가. 너러면 요루루가 들킬 텐데 어쩔 수 없다. 다행이야 <웃음>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잖아 어, 어때? 잘 돼가고 있어? 아빠는 역시 천재야 완벽하게 해내고 있어 다행이다 이제 우리 진짜 부자야 그럼 그럼 <웃음> 어? 둘다 꼼짝마 그리고 손 들어 너희들 며칠 전부터 수상하다 했는데 도둑들이었구나 여보, 열쇠는 준비되었겠지? 당연하지. 여기. 자국. 어, 뭐야? 이런 젠장. 보안 시스템이 울리는 레이저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여보, 걱정하지마. 내가 늘 신하니까 레이저를 피해서 반대편까지 가볼게. 역시, 당신만 믿을게.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위해서 응 <웃음> 여보 조심해 <웃음> 여보 다음은 끝장이야 어어 <웃음> <웃음> 여보! 거의 다 왔어! 어! 여보 이제! 우린 부자야! 어? 여보! 아무래도 보안 실태에 올린 것 같아! 빨리! 타이머들드를 챙기고! 여기서 도망치자! 음. 자, 여기다가 폭탄을 설치할테니까 뒤로! 물러 나있어! 이쪽으로 순식간에 빠져나가면은 아무도 모를거야! 흡! 음. 어? 어? 어, 어, 어, 어, 빠! 다 들켰어! 여, 여보, 이, 이, 이럴 수가... 우우, 우리 완벽한 작전이... 너희들을 절도죄로 긴급 체포한다. 망, 망했다! <웃음>